공부를 하나요? 이체도형에 <웃음> 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체도형이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이체도형은 네. 음, 평면도형으로 이루어진 네. 어떤 입체적으로 네. 볼수 있는 도형을 말합니다 아 그럼 뭐 그런 거 어떤 거 있는 거예요? 선생님? 저, 저 아무것도 음, 몰라요 <웃음> 일단 이해가 네. 뾰족한 네. 어, 원뿔 형태로 되어 있는 네. <웃음> 도형이 있고 아 밑면과 윗면이 네. 똑같거 네. 합동이거나 닮음인 네. 다면체 같은 기둥 형태 의 네. 어, 도형도 있고요. 나머지 아 하나는 그래요? 군데 군은 아예 모양이 달라요. 오 어, 그렇군요. 어, 그러면 얘네들이 각진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네. 그런 걸 조금 이제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, 선생님? 음.